레일건이 나온 지금 공개 세션의 판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부터 히드라를 타고서 세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상타격 해볼게요 참고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레일건만 사용해서 저를 잡을 겁니다 간다 제대로 간다 진짜로 여기지 여기 여기야 여기 아이 뭐야 순식간에 죽었죠? 참고로 헤비 스나이퍼의 폭발 터는 히드라 두방 레일건은 한 발에 서트을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레일건 하나만 들고서 전투기들을 사냥하겠습니다 어어어어 조심해야지 날아와! 아, 날아와! 아, 날아와! 에임? 날아와! 아! 에임! 아! 에임만 에임 음, 에임만 나잇샷! 어! 잡았다 나잇샷! 레일건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레일건의 사고에는5 0 0 m 고요 지금 도망가야돼 5 0 0 m 5 0 0 m 터5 0 0 m 터 나잇샷! 자 여러분들 <웃음> 에임만 신경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레일건의 히트스캔인가 이게? 어? 발사, 뭐야, 이거? 아니, 탄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레일건은 히트 스킨 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탄왕이 있어요. 얘를 따라가면은 여기 끝에 이게 초안이거든요, 지금? 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탄왕이 저기 멀리 날아가서 비행기를 맞출 거예요. 보시 꽝!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레일건으로 옵트를 잡아볼게요. 옵 옵트. 아 역시나 맞추기 힘들어 이게 한발씩 더써야돼가지고 옵투 옵투 예측샷 옵투 여러분들 옵투 잡기는 굉장히 힘들다는거 자 이제부터 세팅을 잡으라 콘텐츠를 해볼게요 저같은 경우는 레일거만 쓸거고요 여러분들은 항공기를 타고서 저를 몸통박치로 봐주세요 아샷 어우 맞추기 힘들어 어어어억 안맞네 으잇! 어잇 방금 위험했어 일단 피먹어 피먹어 피먹어 와 진짜 크래버다 어떻게 한거야 도대체 으아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어, 아, 아. 까. 아. 호호아자다시 2회전, 고고고. 1km 내야지 인간적으로. 맞을. 사매전 간다. 3회전 여러분들 제가 에임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팀원을 2명 정도 늘릴게요. 지상팀 3명대, 비행기팀 5명. 어! 아, 잘하시지. 어! 하나 잡았죠? 둘! 이분들 확실히 에임이 좋아요 이분들 뒤에 숨어서 관찰 하겠습니다 또 잡았죠? 아니 에임만 좋으면은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두 분이 순식간에 다 잡았어요 이번엔 제가 적어는 를잡아볼게요 몸샷 1어 뭐야 피가 안 닿는데? 머리에 쏴볼게요 1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열한발아뭐 버틴다고? 지금 딱한대 남았거든요 열두발 나이샷 잡았죠 제가 이제부터 저건트 입고서 일곱명의 레일건을 상대해보겠습니다 출발! 어딨어? 여기 뒤에 사람! 이잇아 지금 은신을 했죠? 뒤로 넘어와서 제드라인! 제드라인 두명 잡았습니다 올라와 레일건 피해! 아 근데 저건트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잡았죠? 잡았! 오오 <놀람> 마이갓! 몇킬 했어? 제가 저건트로 레일건 4명 정도로 잡았고요. 나머지 네 명은 잡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레일건 디펜스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헬기들이 라인을 따라서 한 바퀴 계속 돌 겁니다. 저랑 문방님이 레일건으로 헬기를 격추시키면 되는 거죠. 발사! 잡아, 잡아, 잡아! 디펜스, 디펜스! 아쿠라, 잡아! 아쿠라, 아쿠라! 아, 하나 놓쳤죠? 세비지 잡아! 세비지 아, 망했죠? 보즈다한 발로 한 치발. 보워즈 잡았습니다. 아, 스테로 못 잡았어요. 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자, 아니, 아플라 웰리텐트네 이거. 얘들 잡아야 돼. 아스피로 너무 빠르죠? 잡았죠? 나이샷 실패! 졌습니다 자 럽솔림 기랄림 여기서 레일건 사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헬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헬기 회전 시작! 한바퀴 돌면 사격! 갑시다! 아직 아무도 안죽었습니다 어 지금 누군가 죽었어! 빠른 속도로 가자!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최대한 빨리! 프락셀 벌바 프락셀! 프락셀 벌바 프락셀! 프락셀! 가자! 아스 죽었습니다 헬기 한대잡으면 승리! 공인님, 나이샷 2라운드 레일건 팀 승리 자 다음에는 두명이탄 어벤져와 레일건 다섯 명 과연 누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사트 공습경부다! 가자! 어디죠 지금? 레일건 어디야? 어 여기 밑에 있어요 지금 누가 죽었죠? 3킬! 벌써! 4킬? 5킬? 4킬 5킬 여러분들 밸런스가 안맞아요 여러분들 레일건이 아무리 세도 어벤저를 잡을 순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명이 탄 헌터를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헌터 잡으세요 위에 헌터 헌터 잡아 헌터 헌터 헌터 헌터 설마 여기를 쏘도 않겠지? 어 설마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위험하죠? 발사 나이스 발사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장전 어 위험해 아 순식간에 네 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와 오, 어떻게 된거야 헌터 죽었어요? 자 다음에는 두 명이 탄 세비지 어 어디야 가야가만있 가잇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그로 템의 세팅이었습니다. 더 뭐야? 인벤토리 중무장 장비 서비스 요청.